네, 바로 아주 펑키한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인데요. 전부 다 한층 더 섹시하고 하우의 이모처럼 까리한 원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초스피드 매진 임박하는 소리가 들리죠. 여러분,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겁니다, 여러분. 밑에 보이는 주문 전화로 어서 어서 데려가세요. 네, 저희가 블랙미러에 대해서 조금 더 탈랜들에게 힌트를 드릴까 합니다. 어따란 블랙미러엔 땡땡땡이 있다. 뭐가 있을 것 같아요, 여러분? 건이는 없어요. 짜침, 야, 왜냐면 저희 <웃음> <진짜>? <웃음> 그 반박불가 뮤비에 보면 건이가 사라졌어. 건이만 없어. 아. 아, 아. 그것도 스포 중에 하나죠. 음, 음. 아. 궁금하게 아, 그, 아, 하나 뜯어 볼게요. 아, 아, 아 진짜 와! 와. 3 4 아이스크림 맛도 31가지밖에 안되는데 무려 34가지예요.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러요 그러니까. 아, 아. 투심하죠. 어? 나 알겠어. 뭘것 같으세요? 건이의 허리 사이즈. 아니. 아쉽지만 니아 조금 더 얇아요. <웃음> 아, 그래요? 아직 20대입니다. 네, 아직 20대예요. 아. 젊네요.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. 마지막 힌트를 3사를 드리자면 저희 노래 반을 보여드린다 할까? 아아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뜯어볼까요? 네, 제가 뜯어봐도 돼요? 네. 싫어요. 아이스요. 아, 죄송합니다. 하나. 둘셋 <웃음> 입장의 황제는 멜롱야 원래 노래 굉장히 해? 유쾌한 노래인가 보네. 아아 유쾌한 아 유쾌한 노래니까 멜로이 나오지 않았을까요? 아 약간 놀린, 놀리는 듯한 아 그런 약간 음. 음. 어면 살짝 킬링 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멜로으로멜멜로 어. 어. 어어어어어 차트 34. 어아 음이네. 아이디어가 음, 대단하시네요. 음, 예. 그리고 메롱을 굉장히 많이 하는 동물이 또 있어요. 혹시 알고 계세요? 낙타? 개미야. 허 개미 할게 어, 거니. 자, 저기 저요. 나무늘보. 나무늘보. 개구리 아니야? 개구리야. 아니, 근데 혀를 계속 하면서. 뱀뱀 뱀. 개구리. 뱀, 뱀, 뱀. 뱀. 뱀. 뱀. 뱀. 뱀. 뱀. 맞습니다. 반박. 불가에 뱀이 있었다면 또 이번에 또 메롱이 있지 않을까? 아. 뱀이 있었다면 이번엔 그 뱀이 살을 움직이는 거죠? 우와. y o u n 과 b o 과 y 원 u 한테 b 과 y 가 있다면 저희한테 o 과 n 이 있죠 그쵸? 대~~박! 이거 또 한국어로는 영과일영과일영과일 u n g b o 죠아 o 프레시하다 y 사과 같은 느낌이거든 o 과 n 숫자 o y Young boy. Young b o 땡 Young 있 그런 단어라고 볼수 음. 있죠. 그죠 음. 굉장히 중요하죠. 앨범에도 네, 아주 중요한 지로 r o and, and 네. important한 네. 그런 sentence. 거의 yeah. 별표 10개입니다. 그렇습니다, 음. 그렇습니다. 음. 마지막 단어가 지금 남아있는데 뭘것 같으세요, 지온 씨? <웃음> 예상 하는거 있으세요? 음. 혹시 있으세요? 예상 하는거 있으세요? 바보일게 어, 뭘것 같으냐면요. 어, 바로 포입니다. 아, 아, 뭘 무슨 의미를 뭐, 무슨 의미일까요? 아 어, 근데 오뿐만 아니라 옆에 느낌표까지 있어요. 느낌표 수, 야, 감탄사. 아 그만큼 신나셨던 것 같아요. 감탄한 나올 정도로 노래가 좋다는 거예요. 아, 아 노래가 아, 진짜, 아, 진짜. 좋긴해네요 제가 아.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도 오라는 발음이 바로 나왔었어요. <웃음> 그 뭔가 이걸 조합했을 때 느껴지는 게 확실히 따크하진 않아요. 밝은 그런 기운이 돌아. 아 네, 어. 가사와 연관돼 있습니다. 연관되어 있다고? 네, 연관. 당황하셨나 봐요. 아, 그러니까요. <웃음> 아, 가수가 연관되어 있다. 아, 그러네. 그러네, 네, 그러네. 어. 굉장히 많은 연관들이 많아요. 네, 근데 이렇게만 설명드리자니 우리 달림들이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한 명씩 블랙미러를 단 하나의 동작 혹은 한 글자로 임팩트 있게 수포를 해볼까 합니다! 오호. 오호. 굉장히 좋은데요. <웃음> 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구성 딱 오늘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채널 고정하시고 눈도 깜빡이지 마세요. <붕환> 하나, 둘, <붕환> <unser> 셋, 뚜! 뚜! 뚜? 뚜! 뚜! 자1시작하겠습니다 하나, 둘, <붕> 셋, 뚜! <붕> <토. 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, あははは<笑><笑> 네 저희 주문 전화가 갑자기 밀려오고 있어요 오! 오!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혹시 원어스 블랙 위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? 아 네네 고객님 저희 원어스 좀 알고 계시나요? 어전잘 몰라요 어 제가 좀 알죠 혹시 그럼 저희 원어스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둘셋 무야소호 무야소호 아 네, 안타깝게도 아직 오너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받으신 것 같아요. 음. 네, 그런 의미에서 하와이에 계시는 무야 서호님께 짧게 나마 블랙미러를 이름 비슷한 서호 형이 한번한 소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o 아, 아 자, 5, 6, 7, 8! It's the black mirror! <미러> <미러> <미러> 말씀드리는 순간 블랙미러 조기 배진이 될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! 벌써? 아네 여러분 늦었을 때가 정말 늦은 겁니다 여러분 얼른 서두르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자 카운트다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아